하시다 보시면 <웃음> <웃음> 전문수렵인 아 요즘 총 팔고 있어 <웃음> <웃음> 전문 수렵인 김현승 감독님을 모시고 이어폰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RN, TA2, 네. 한국 최초. 한국 최초! 어디서도 볼수 없는 리뷰. 최초니까! <웃음> 아직 출시도 안 됐죠. 판매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중국에서는 출시가 됐는데 네. 한국에서는 지금 출시가 안 돼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리뷰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이 이 리뷰가 끝나면 출시할 거예요. 아, 리뷰와 동시에. 네. 바로 공동구매 들어갑니다. 오픈 특가! 벌멀크 TRN 시리즈를 저번에도 한번 TA15랑 TA300 이런 거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었죠. 그럼요. 예. TRN이 원래는 치차름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애초에 TRN이 중국에서 출시가 됐을 때는 중국의 그 사성 발음 있잖아요 네. 어, 그런 거에 이제 조금 잘 맞춰서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찰음이 좀 세게 튜닝이 돼 있었다고 해요 내가 중국 거 믹스를 좀 해봐서 아는데 어, 어. 장난 아니야 어, 걔네들 거기 장난 아니지 이야 치찰음 덩어리야 그냥 <웃음> 치찰음으로 공격하지 어? 사람이 내가 어, 어, 어. <웃음> 어. 네, 그래서 중국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봤대니까 어. 이거 치처럼 남겨도 돼요? <웃음> 오 좋다고! <웃음> 약간 그 중국의 언어에 대한 그런 특성이 그렇죠, 그렇죠.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2021년부터는 음. TRN이 이제 좀 글로벌 출시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면서 네. 어, 뭔가 그런 튜닝에 타협점을 음. 좀 찾았다고 하는데 더큰 시장에서 어. 팔려면 그렇죠. 타협해야지 글로벌을 위해서 음.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출시됐던 뭐 t 1 5라던가 네. t 3 0 0이라던가그 이후에 출시된 제품들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저희가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치. 처럼 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TRN의 가성비를 생각하면 그렇죠. 야, 이거는 땅을 <웃음> 팠는데 그냥 TRN이 나오더라. <웃음> 어, 어, 어. <웃음> 거의 뭐 이런 수준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가성비죠.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TA2도 사실 그런 극강의 가성비 깜짝 놀랐잖아 TRN 중에서도 야 가성비는 진짜 이게 최고겠다. TRN 라인업을 네. 여러 가지를 들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야 이거 가성비 짱. T2만큼은 이거 가성비로는 이거 이길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겠다. 맞아요. 해서 저희가 한번 가지고 나왔죠. 사장님이 가지고 나가라그랬어아 어, 사장님이. <웃음> <웃음> 어, 아 이거 좋아요. 야, <웃음> 어, 어, 어. <웃음> T A 같은 경우는 지금 놀즈 B A 드라이버 두 개와 네. 그 다음에 C N T 탄소 나노튜브 드라이버. 그게 뭔데? 어. 왜? <웃음> 아니 궁금해서 순수하게 그게 뭐야? 아, 안 사요 아. 사실 뭐 B A 드라이버,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 들어간 거니까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국가의 결혼이란다. <웃음> <웃음> B A 드라이버 두 개와 다이나믹 드라이버 하나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이어폰을 단돈. 8만원 중반대에 구할 수 있는 말이 돼? 놀주도 두개 들어갔다면서 <웃음> 땅파면 <땅밤> 나오니까 <웃음> 중국 특산품으로 TRN TA2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산품입니다 어, 케이스 이렇게 다 이거 하나만 쓰나봐 얘는 안 나온 거야 <웃음> 어. 얘는 제작한 거야 <웃음>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열어보시면 이어폰 나오는데요 이어폰은 사실 이렇게 막 비싸보이는 재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스틸하고 플라스틱 같이 붙어있어요 캐주얼한 느낌 스틸 재질은 겨울에 좀 차갑잖아 음. 했을 때 차급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웃음> <그럼요>. 플라스틱으로 고려했다. <웃음> 어. 파우징이나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가벼운 편이고, 네. 요 하얀색 쉘 안쪽으로 네. 지금 드라이버나 배선 같은 것들이 이제 살짝 보이죠.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봐도 이 마감이나 이제 뭐 빌드 퀄리티에 대해서는 뭐 이제 TRN이 자리 좀 잡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음음음. 특별히 문제 없이 네. 어 굉장히 깔끔한 마감 네. 보여주고 있고요. 투핀 자체는 투핀. 이어팁 같은 경우는 지금 까만색과 하얀색 실리콘 팁을 동봉을 하고 있는데 네. 어, 두개 이렇게 크게 차이점은 안 보이고 그냥 색상 차이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기본 팁 자체가 약간 쫀쫀한 편입니다. 일반 저가형 차이파이 제품에서 나오는 그런 물렁한 팁들이 아니어서 이것도 장점인 것 같네요. 쫀쫀하다는 건 탄력이 있다는 말이죠. 어, 우리 동네에서는 쫀쫀하다는 말안 쓰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이 동네도 너무 와형 이제. <웃음> 나 V50으로 바꿨어. <웃음> <웃음> 삼성은 안 살태야, 씨. 나는 LG가 좋다고, <웃음> 아, 들어보시라고요. <웃음> <웃음> 귀가 내려. 이제 올려요. <웃음> 어. <웃음> 제 생일이라고 구독자님이 보내 주신 선물입니다. 야, 벌목용 모자다. <웃음> 벌봉중 <웃음> 모자. 저는 이제 TA 2를 테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좀 미드레인지들이 정보량이 되게 많다라고 느꼈어요. 미드레인지가 되게 빡빡해요. 세츄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음, 되게 많고, 세츄레이션이 네. 막 너무 음. 넘쳐갖고 막 디스토션이 음. 생기거나 이제 음, 그런 건 아니고 공간을 굉장히 네. 미드레인지들이 되게 잘 채워주고 있다라는 정도의 느낌. 꽉 채워두죠. 그 압박하는 저음이나 이런 거는 없기는 한데 네. 저음 이렇게 밑에까지 떨어지거나 이렇게 네. 쳐주는 속도가 되게 좀 음. 빠른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윤곽이 되게 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들. 음, 평소에 저희가 그런 취향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이 그런 걸 선호하는 성향은 있죠. 압박이 온다거나 음, 음, 음. 고역들이 굉장히 막 음, 음. 밝게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음, 음. 음. 좀 미드레인지 중심으로 이렇게 음. 음. 음. 좀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네. 튜닝들을 어,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아 그렇진 않아요. 미들이 꽉차 있다 보니까 저음역대가 풍성하거나 음. 하이가 열려 있거나 음. 와이드한 느낌을 주거나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미드레인지의 음. 해상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 네. 뭐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 막 밝고 막 화사하게 열려 있는 편이 아니라 굉장히 네. 좀 담백하게 깔려 있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근래에 이 가격대의 유선 이어폰 중에 이런 캐릭터를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은 하이 열구, 로우 열구 하는데 특이하게 이 제품은 미드레인지에 뭔가 포커스를 맞춰놓은 것 같은 TRN이 TA15 때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평탄한 느낌이 있잖아요 어, 밸런스 좋아요 밸런스 자체가 좀 뉴트럴한 기분이 있는데 네. 지금 TA2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음. 뉴트럴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미드레인지가 포커스가 돼 있다는 거 그렇지 미드레인지 쪽만 살짝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느낌? <웃음> 아 그래? 어,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그렇다고 이제 미드를 이렇게 막 전진해갖고 막 코앞까지 와있어가지고 아 그렇진 가지고. 않아요 어막두눈 같은 것처럼 그렇지 어어. 어. 그렇게 해서 막 뭔가 음.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음. 건 아닌데 네. 뭔가 되게 잘 보여 어. 엔지니어적인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음. 여러분들한테 통용되는 단어인지 모르겠으나 Bernalog. <웃음> <웃음> 지은이 들어봤지 어, 어. 어때요? <웃음> 딱 위에 딱 예쁘게 걸려있어 아, 예쁘게 걸려있어? <웃음> 아, 걸려 있어. 그 고음 위에는 응. 또짱 밝고 응. 아, 지은이 들을 때도 좋습니다 네. 그 여자 보컬들 굉장히 네. 강조되어 있는 곡들이 음. 다른 이어폰으로 들었을 음, 때 음. 뭔가 이렇게 귀를 되게 강타하거나 그쵸, 그쵸, 어, 그쵸. 하이대역들이 되게 좀 부담스럽게 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약간 이렇게 뉴트럴한 이어폰들은 음.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내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쏘지 않아! 메탈? 메탈 들을 때는 음. 미들이 좀 빡빡해서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메탈은 사실 약간 스쿱돼 있는 느낌이 더 좋긴 하거든요. 그치, 그래야 그 네. 조금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나 음. 이런 것들을 좀 즐기면서 듣는데 네. 믿을 쪽이 좀 도톰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어. 메탈보다는 그냥 락 정도면 믿을 때 여기 도톰하게 나오는 음. 게좀 좋은 약간 빈티지 성향의 곡들. 그렇죠. 아니면 네. 재즈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어, 그런 쪽도 네. 괜찮을 것 같고 네. R&B라던가 음, 음, 음. 약간 그렇게 좀 끈적끈적하는 네. 것들 그런 거 듣기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딱히 뭔가 장르를 타는 이어폰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올라운더 성향이죠 애초에 그런 뉴트럴한 밸런스가 지향하는 음. 부분들이 약간 네. 올라운더를 지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 8만원 중반대 가격이면 네. 10만원 미만에서 유선 이어폰들 시작해보시려는 분들 그리고 이제 뮤지션들한테도 좀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스테이지 인니어로 쓰시면 음. 정말 괜찮을 거예요 뮤지션 인니어는 고음역대 저음역대도 다 중요한데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사실 믿을 대 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믿을 때 여기 풍부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 스테이지에서 시끄러운 데서 거기다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쵸. 사실 스테이지 인니어의 가장 맹점은 분실해 <웃음> 공연 몇번 다니면 분실해 없어지고 어, 없어지고. 우리 자꾸... 녹음실에도 인니어몇개 있잖아 어. 누구 건지 모르는 인이어 어, 그렇지 놓고 고 <웃음> 어. 분실하고 그 다음에 선 이제 단선되고 그쵸, 그쵸, 그쵸.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음. 걱정되는 지점인데 또 네. 저렴하니까 네. 사실은 좀 부담 없이 스테이지에 네. 잘 들고 다니기도 좋고 스테이지 이외에 그냥 네. 평소에 음악 들을 때 네. 혼용해서 쓰기도 좋고 좋습니다. 네. 착용감은 어때요? 많이 들어간다기보다 이귓바기에딱 안착되는 느낌이죠. 일단은 이제 인이어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네. 귀에 착용했을 때뭐 부담이 되거나 이제 이런 제이 느낌은 전혀 없고요. 안정감 있게 안착이 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더더제 스테이지에서 쓰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뮤닛 자체가 귀에 탁 밀착되는 그런 착용감들은 기존에 뭐 슈어나 웨스턴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넘사벽이다라고 네.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착용감이 좀 우수한 편이다라고 네.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색깔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블루 핑크 블랙 실버 핑크도 있어 어 핑크도 있어 <웃음> <웃음>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네. 저희가 아직 출시 전에 제품을 받아보다 보니까 네. 저희는 네. 지금 실버 요 네. 예, 하나만 지금 색상을 확인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상세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전달받아서 보니 네. 팬톤 색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남자라면 핑크지 다음번에 저희 샘플 보내주실 때는 꼭 핑크로 전체적으로 이제 캐주얼하게 나온 인상이 되게 커요 네. 색상도 그렇게 여러 가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튜닝도 좀 올라운더 성향인 것도 그렇고 하지만 음질은 캐주얼하지 않다는 거 음질은 아마 10만원 미만 대에서는 굉장히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그런 음질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선 이어폰들이 요새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쨌든 그 무선 이어폰보다는 월등히 좋은 음질들을 들려주기 시작하거든요. 유선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향기기, 음악감상의 길로 이제 빠져드시는 분들 환자의 길로 접어드시는 분들 오염되기 시작하신 분들은 <웃음> <웃음> 웰컴 투 개미지옥! <웃음> <웃음> 아일난 t r n 이 회사는 진짜 궁금해 죽겠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어? 가성비 제품 만들지? 안 그래도 엊그저께 기타 치는 친구가 와서 형 인이어 음. 좋은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어. 공부할 때 알려주세요 그러고 갔어 <웃음> 아 진짜? 어. 확실히 기타 같은 거 녹음할 때도 어. 본인이 이제 평소에 치던 소리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음. 자기가 예 쓰고 있던 이니어들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음. 그리고 또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쵸, 그쵸. 어, 형 이거 일단은 그냥 사서 써 볼게요 그러더라고아 진짜로? 음. 음. 음. 그러더라고 음. 이것도 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영상이 끝난 후 공부를 진행합니다 제가 TRN 4종 제품을 멱사를 잡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시청 꼭 바랍니다. <웃음> 아나 <난> 진짜.. 이어폰 <웃음> 어, 공부가 아니라 뭐 멧돼지나 이런 걸 공부해야 될것 같아. <웃음> 멧돼지도 공부합다 <웃음>